오, 말도 안 돼. 이게 된다고요? 와 이게 이 가격에 이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게다 된다고요? 말도 안 돼. 우와, 대박. <웃음>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쩌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캡쳐보드를 비교, 분석해드리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가지 캡쳐보드인데요. 자 하나는 22만원짜리 에보미디어에서 나온 캡쳐보드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름은 없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가격은 6만원대 캡쳐보드였습니다. 네, 이 두가지를 성능 비교를 했었는데 영상을 보시고 어, 그래도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해주신 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다른 캡쳐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캡쳐보드 이 제품은 따로 케이스가 없고요 비닐 포장지에 이렇게 쌓아져서 왔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작죠 지금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작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USB 포트 꽂는 곳과 그리고 HDMI 단자 꽂는 곳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따로 드라이브 설치안 하시고 그냥 꽂으시면 바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어디서 샀냐면요. 여기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내 네, 네 주문 내네 주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7일 날 구매를 했고요. 받은 날짜는 11월 4일 날 받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되게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은 4.94달러 로 나와 있죠 4.94달러 고 배송비가 2.51달러 로 배송비하고 같이 합산하면 7.45달러 거든요 한국돈으로 계산하면 8,392원 입니다 지금 만원도 안되는 캡처보드 인데요 구매를 하면서도 이게 캡처보드가 맞을까 과연 성능은 괜찮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제가 먼저 써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가지 캡쳐보드를 비교를 해드릴겁니다 화질 차이 그리고 여러가지 콘솔 게임 핸드폰, DSLR 카메라까지 연결을 해보고요 차이점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중간중간마다 반전이 있고요 마지막에도 반전이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캡쳐보드가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캡처보드가 있으면요 DSLR 카메라를 컴퓨터와 연동해서 실시간 방송을 할 수가 있고요 콘솔 게임을 하시거나 핸드폰을 컴퓨터와 연동해서 방송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닌텐도 스위치 콘솔 게임이 있습니다 이캡처보드와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연결했습니다. 이거를 컴퓨터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캡쳐보드로 컴퓨터와 연결했습니다. 지금 연결이 아주 잘 됐고요. 그러면은 이어하기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그래픽 나쁘지 않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래픽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어, 가격이 지금 5,600원, 택배비 포함해서 8,600원 정도 되는데, 가격 대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캡처보드를 제가 다른 캡처보드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고, 캡처보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2번이 8,000원짜리 캡처보드고요 1번이 6만원대, 3번이 20만원대의 캡처보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번과 2번 중에 20만원대의 캡처보드가 있고 하나는 8,000원대의 캡처보드입니다 1번과 2번 중에 어떤게 8,000원대의 캡처보드고 어떤게 20만원대의 캡처보드인지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의 경우 지금 잠시 끊겼다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1번이 20만원대의 캡쳐보드였고요 2번이 8천원대의 캡쳐보드였습니다 이게 컴퓨터로 보면 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날거예요 핸드폰에서는 잘못 느끼시고 자 방금도 1번이 끊겼죠 2번의 경우 끊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괜찮아요 지금 DSLR 카메라 보이시죠 DSLR 카메라랑 선하고 연결했어요 선하고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여기 컴퓨터와 연결했습니다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DSLR 카메라로 지금 보여 드리는 화면이 이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 화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핸드폰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못 빠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핸드폰 연결이 됐고요 핸드폰 화면 보이시죠 한번 뺐다가 다시 껴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뺐고요 다시 꽂겠습니다 오 뺐다가 꽂았는데 인식이 바로 됐어요 다시 한번 빼볼게요 다시 꽂았습니다 자 바로 인식이 됐죠 지금 여러분들은 5600원짜리 캡처보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핸드폰의 게임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게임 소리도 잘 들리고요 지금 핸드폰하고 컴퓨터랑 연결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한번 이거를 핸드폰을 게임 도중에 빼 빼볼게요 자 뺐습니다 지금 빼고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다고 지금 메시지가떴고요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오잘 되네요 아주 월광보합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 얼광고합을 지금 OBS랑 연결했어요 캡처보드를 이용해서 5,600원짜리 캡처보드입니다와 이거 진짜 오, 대박인데 이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가성비 갑인 캡처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독자 분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이벤트를 잠깐 소소하게 할까 합니다 이캡처보드를 원하신 분들은 댓글란에 참가 신청을 해주세요 참여 신청 이벤트 참여한다고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주 수요일날 실시간 방송으로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쭈빈이 꿀팁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